박주민과 함께 헌법을 읽는 시간. 주민의 헌법 시작합니다. 자, 법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입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중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고등법원, 지방법원은 그냥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되어 있어서 법률을 바꾸면 법원의 어떤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법원 조직법입니다. 근데 대법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2조에 대법원에 부를 둘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을 정한다. 국회에서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법률을 만드는 거를 마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법원조직법을 발의했을 때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언론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법률을 만드는 기구는 국회입니다. 네, 1 0 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양심 또 나왔죠. 바른 마음,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법관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신념하고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04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대법원장을 뽑을 때. 대법관을 뽑을 때는 어떨까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또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 있어요. 가끔 이렇게 헌법에 국회 동의를 얻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인사청문 특위를 별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사 보실 때 인사청문 특위가 꾸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아이 사람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된다고 헌법이 명시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6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자, 파면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탄핵,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예요. 징계로 파면할수 있죠, 일반 공무원들은. 법관은 됩니까? 안 됩니까? 징계로는 옷을 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이 징계를 받더라도 옷을 벗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재판 업무에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왜?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법관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7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야간 집회 관련된 집시법 조항 위헌 판결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야간에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그분이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이분에게 적용되는 그 법률은 헌법에 위험, 위반됩니다라고 먼저 법원에다 제가 이걸 헌법재판소로 보내주세요라는 재청 신청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상대방은 국가죠 그렇게 국가에서 소송을 할 때는 보통 법무부가 담당하는데 그때는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직접 소송을 했어요 중요한 사건이 그 다음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백구조에 되어 있네요. 법원에 가서 음나 그냥 어떤 재판 보고 싶다 그러면 문으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죠.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전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일 있어서 몇몇 재판들은 법원의 결정을 비공개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재판은 공개돼 있어서 그냥 법정 가서 문으고 들어가서 자리 있으면 앉아서 보셔도 돼요.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세요. 주민의 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